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랜만 아니지, 사실. 어제, 그저께 썼으니까. 오늘 방송은 제가 특별히 오늘은 유화각을 찍을 거예요. 유화각이요 오늘은. 무조건 개밥이 되든 죽이 되든 무조건 이건 유화각으로 올립니다. 대신? <웃음> 대신?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했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제 마이크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뭐,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저런 이 매직이 필요하든 누군나 필요로 래려니까어딨냐아 이것만은 안 쓸려고 아, 이것만 아 <웃음> 와 끔찍한 시간 첫 번째 공격은 피하지만 두 번째 공격은 피하지 못하고 죽었네요 <웃음> <웃음> 아 당신의 대가리 제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왜키트레그키트레그 와우 와우 예아 yeah. 제네 파이어? 제네 파이어? 네. 와. 아하하하하. <웃음> 올라가.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들어오십시오잉.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왜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전에 쓰던 마이크가 없어지고 지금 헤드셋 마이크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아야 됩니다. <웃음> 근데 있죠. 제가 평소 때는 방송에서 돈 내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하게, <웃음> 어, 공식적인 <웃음> 수금방송이 이루어질 건데요. <웃음> 자, 그래서 어쨌든 수금방송이고 하니까 되게 좀 이제 영상감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웃음> 수금방송을 할 건데, 자. <웃음> <웃음> 일단 목표 금액은 10만원 이고요어 그리고 이제 가격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면 취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천원은 강제 병과 한 라운드 동안 그 병과만 하는거예요 알려준대로 말해주신대로 둘째로 삼천원은 강제 로드아웃 엄청 거지같은 로드아웃이어도 무조건 그걸 끼고 한 라운드 동안 해야돼요 그리고 오천원은 말 그대로 자살입니다 그냥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승리에 순간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아, 포지션에 있던가 아니면은 뭐 우버가 차있어 가지고 곧킬 건데 돈에가 들어오던가 할때 그냥 무조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만원은 시참입니다 이거는 한 라운드가 아니라 이거는 세 가지 맵 정도 같이 시참을 할 건데 특히 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참하는 동안에 제가 진출을 받는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2만원 이상부터는 이제 미션입니다 근데 무.. 이것도 선입금이야 <웃음> 자, 그래서 오늘은 수금방송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근데 이거 진짜 해자야 내가 봐도 해자야 다른, 다른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것보다 더 짜게 그러니까 되게 혜자롭게 하는 거야. <웃음> 어? 만원을 내고 베스와 친구를 맸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트입에서 저한테 돈을 주는 날짜가 있는데 그게 매달 마지막 날이에요. 특히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월이니까 31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다음 달까지 못 기다려요. 어, 이번 달 안에 받아야 돼. <웃음> 그래서 어이 방송 수금 방송을 8월 31일까지만 할 거예요. 유거 각도 거기서까지만 뽑을 거야. 참 내가 어? 돈을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방송 하니까 되게 헛웃음이 많이 나오네요. 자, 별거 없습니다. 아니야 이걸 계기로 자본주의 노예로 빠지진 않을거에요. 제가. 어차피 제 방송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게 일단 강제병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누군가가 매득을 하라 그래요. 지금 제가 우버를 다 채웁니다. 우버를 채우고 막 킬하는데 5천원 딱치면서 자살해. 아, 아 자라는 거에요. 사람들이 <웃음>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전체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크나큰 고통. 뭐야? 오천. <웃음> 아 감사합니다. NG 다섯 오케이 바로 NG 듭니다 바로 체킹을 해야. That's what you're worth. 일단 NG 오판만 하자. 야 그러면은 NG 다섯 라운드 받았습니다. 그래어가 엔지니어 이렇게 <웃음> 바로 하는야 야, 근데 이거 게임 바로 끝나겠는데? 1라운드 이렇게 날먹?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양심이 없어 보이잖아.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저기 트입에서 하는 거라 유튜브로는 측정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목소리> 안 돼. 안 돼. 바로 죽이지. heavy we have a lot of c n k y o u f 야아프다아프다 누구냐? 오 메딕 땡큐. 5! <목소리> <Five. 목소리> <Five. Yeah. 목소리> 나이아 괜찮아. 그거 터지라 그래. 저 쉬이비 마이. 어야 깝다. VP형 못 채우면 그대로 마이크 삽? 글쎄요 그거 모르겠어 이만, 이왕 이왕 할거면은 좋은 마이크가 낫겠죠 근데 아무래도아 근데 나 왜이렇게 잘하냐 오늘? 뭐지? 돈의 힘인가? <웃음> 자본주의의 힘인가? 어제부터 자꾸 센지전 할 때도 그러더니만 <웃음> 이겼다 이겼다 <웃음> 오기가 늘어와아 <웃음> 어, 했... 11시 되기 전에 깼어 돈 받으면 잘하네 다섯 라운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 어떻게 못하냐, 여기 들내 잘하는 건 아닌데. 돈, 받아서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닐 거잖아, 진짜로. 너무 까냅니다. 아 진짜 잘하는 거 같은데, 뭐지? 뭐지? 나 기분 탓인가? 어, 진짜 돈 받으니까 잘하는데? 1등이라. I believe. 역시 1등이야. 뭐죠, 이거? <웃음> 돈 받으니까 잘하네? <웃음> 11년 처야 아니, 뭐야! 하이로 왜 여기 있어? 이, 기 I love t 왜, 왜, 왜, 왜, 죽은 거야? 아니, 왜내거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안녕! 와! <웃음> 야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되지 오늘? 도..뭐지? <웃음> 돈지커인가 이게 바로? 평화로운 팀포트마을 매우 매우 평화로운 팀포트마을 아직 이 레드팀은 사망, 사망자가 사 메딕 빼고 발생한 자랑 그리고 방금 발생했습니다 파이더 없고 아주 좋네요. 아냐 <웃음> 아까 뭐하냐 너 이거 <웃음> 야 뭐하는 거야 <웃음> 아 진짜 아니야 고기를 들어 야 이거 너무 <웃음> 야, 진짜 밸런스 진짜 너무 안되 이거. <웃음> 진짜 너무하다 <웃음> 진짜 너무한다. <웃음> 어떻게 바로 숲앞에서 이러고 있냐? Thank you, my f 미술 히트 사운드 오멘으로 설정. 국내인 크리퍼로 설정 후 서울 가놈 국경으로두 발킬 5번 따기. 야, 5. <웃음> 다섯 번 따기 진짜 대박인데?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일단. 어, 파이트 못했다. 뭐일까요 이거 나는 나는 데모맨이라고 하겠어 데모맨 응 레디 컵 <웃음> 죽었어 <웃음>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2판 엔지니어까지 하고 바로 다음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요. 아이템 하는... 몇 개만 팔면 10만 원 정도도 남을 텐데 뭐라고요? 시청자들이 준 아이템이라 안 판다고요? 어쩌라고요? <웃음> 뭐, 아 근데 시청자들이 증거는 더 쓰라고 증거니까 미안해서 차마 못 팔겠어요. 왜냐면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도 뭔가 아이템 자꾸 팔았다고 하면 은좀 슬플 것 같거든. 나는 쓰라고 했는데 아무튼. <웃음> 아무튼 천원 감사합니다 이거 설정하는데 좀 걸리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갑시다 <웃음> 들린거 <것> 같은데? <웃음> 크리퍼 뭐야 뭔 소리야 잠깐만 오케이 좋았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아 이거지 <웃음> 크리퍼 <웃음> 됐다. 아, 이거, 크리퍼, 무슨 기준으로 나오냐고요? 그니까, 크리퍼는, 이제, 데미지를 줬을 때, 탈출 못 해. 이거 들었어. 어차피, <웃음> 어차피, <웃음> 어, 도발킬 미션이면 탈출 못 합니다. 탈출계에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 이걸 맞추네. 야, 이. 어, <웃음> 독하한 녀석. 음, 안 맞아? <웃음> 안녕. 어,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아개 웃기네 진짜. 가자제발제발 제발. please, p l <웃음> <웃음> 아, <웃음> 내가 아까 도발기라니까 대 몸에는 <웃음>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어, 어... 우박했어 우박했어요 이제 봉크스 들어와요 안녕? <웃음> <웃음> 몰라 가자! 그런거 없네요 어! 제 방금! 한번더 가까이서 쓰면 죽었을텐데 아 뭐? 우와! 우와! 야얘 봤어요 지금? 얘 봤어요 지금? 이엔진이요쟤 돌격 오는거 지금 센트리로 비.. 지어서 막았어! 개고수야 쟤 뭐야 얘 어떻게 한거야 오케누 오켓소 스크립퍼 오맨 아 간다 와봐 와라 와라 우와! 아하하하 가깝다 <웃음> 뜨는 거 보고 아, 겁나 설렜는데, 아, 그걸 oh oh oh yeah, <웃음> 어 어머야, 아빠, 어 a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 와... 와... 와... 와... 왜 그걸 해서때려아 <웃음> 아무도 하나 <와>. 어 간다아 <웃음> 이네요로오나 과연? 그런 거 없다 아! PTF를 가자고? 아, 그럴까? 아, 좋아. 한번 그냥 아예 그냥 미쳤다. 어, 미쳤다리 하고 그냥 PTF를 가자. 아! 투포트. 다 하겠습니다. 와! 아야. 아프다. 아프다. 진짜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어차피 우버톱 자체가 공격 속도가 느려가지고 공격 속도 20% 감소돼가지고 한대 때리고 저 터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물 때문에 떴어. 어? 어? <Vid rid> 어? 어? 어? 어? 어? 뭐? 어? 어? <목소리가> <목소리로> 야, 쟤는 왜 되고 난안 되고 뭐 이게 말이 돼? 야, 나 간다. 가능성이 보였어. 킹능성 안 돼. 제발, 살려줘. 살려줘. 나쁘지. 끼기야 와. 와. 좋아! 쉐피. 간다. 그래야. 안 돼! <웃음> 아니,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되고. <웃음> 어, 어, 억울한데, 이거? 제 쟤... 어, 헤드는 ACD 돼 있는데, 이 사람 본얘이 아마 ACD인 것 같아요. 어, 되게 좋은 프로필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분은, 이분은 제가, 어, 팔로우를 해야겠네요. 간다 아! 진짜! 어차피 뒤지는 거 살려줘 그래! 좋아해라! 그래 마음껏 좋아해 이 그지같은 엔지니어야 아저 엔진만 잡고 갈까? 아 잠깐만요 빡치네? 아 뺏어 아니, <웃음> 내가 보험은 딱 열고 수나 바꾸고 나오자마자 적주팀이 인텔 챙겨가는 건 뭔데? 무슨 무슨 확률인데? 그거 엔진 NG 나와. 엔진은 나오십시오. 엔진. 엔진, 저게안 나와. 저거는? 말고. <웃음> 너 말고 말이야 엔지 잡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이러는데 어, 지금 어네명이 어째서 네명.. <웃음> 4명, 네명이 나한테 나와서 죽어주는 건 뭐냐고 처음이 <웃음> 왜 이.. 이 여긴 없는 거야 딴데 간다 왜 여, <웃음> 왜 여, 왜 여기야? 오히려 편하게 할수 있을지도 몰라. 크리퍼님이 블루 팀에 참여했습니다. 그래, 어, 인생이다. 그런 거지, 터빈 좋아, 요 터빈 괜찮아. <웃음> 말했잖아. 의지가 아니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오기야. 무슨 의지가 소소리하고 있어. 오기라, 오기. 왜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나를 점퍼를 왜 로점까지 하면서 따라오냐고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의지가 아니야, 오기야, 오기. 오기야! 점착, 점, 점착. 개무성네 진짜. 한 온다 보고, 오는지 보고. 아니, 다시 가잖아! 안 돼! 아 나저 클립은 봐야겠어, 봐봐 <웃음> 나... <웃음> 제발! 내려 빨리 아무도 없... 쟤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자 그만하고 다시 본론으로 나의 복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생각해. 아저 소절로, 아저헤비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어 들어가게, 어 들어가게. <웃음> 파이로, <웃음> 파이로 털렸어더렸구나 <탈>, 와. <웃음> 아 피. 야, 방금 데미지 봤어요? 300일이야 300일. 어떻게 저 데미지가 나가? 아이돌미지, 아이돌 나와라. 과연? 과연? 제발. <웃음> 어휴잘거 <잘> 그거? <웃음> 저럴 줄알아 아! 진짜 방송 보고 하지 말라고 따라오지 좀마이아 정말 도잼이야 아 정말 아 나갈래 그냥 아 자꾸 따라오네 눈치 없게 아 도잼이라고요 나좀 해보자 좀 <웃음> 우리 지금 우리 시청자들을 내가 덴지즈라고 부르잖아요? 덴지즈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멋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는 지 보면 전혀 멋쟁이가 아니야 이거 하는 거보르겠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서 못난 짓 하고 분탕치고 잼민의 짓 하는 애들을 이름을 부르려고 하나 골라봤는데 어, 되게 좋은 이름이 생겼어요 더미 더미 괜찮은 것 같아요 더미가 무슨 뜻이냐면 약간 외국어로는 바보가 있고요 한국어 뜻으로는 이제 뭉치 같은 거를 지칭해서 부를 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쓰레기 더미 막 이런, 이런 거 저런 사람들을 이제 더미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이제 협청자들을 전부 제가 인디지 대신 어 더미라고 부를 겁니다. 더미 많으면 더미즈 와 저놈 진짜 더미네 하면은 이제 어메 <웃음> oh, <man. 웃음> 야 이거 이거 들면은 랭크 안 맞잖아 랭크 맞아도 안 죽잖아 이거 이거 하고 도발하자 가자 okay.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갔다. 오맨. 소리 c ố 냐이소 아이, 소리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좋은데 <웃음> 계속. 이거 계속 딜량좀 채우다가 creep r e e p c r 좀 채우다가 돌고 p creep c r e creep e r e creep e r c r e e 오만, oh <웃음> Creeper 오만, oh Creeper 오만, oh Creeper 오만. Oh oh <웃음> 오, <웃음> 야, 뭐야? <웃음> 야, 나 끝났어. <웃음> 왜 와서 죽어주는 거지? <웃음> 답은 여기였어. 죽을뻔어보였어 이걸 당해주네 오맨오맨오맨오맨 <웃음>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돼 불어 랭크 안 당한다 이제. 오우 oh oh <웃음> 아, 근데 진짜 나도 히트 사운드 많이 들어 보고 싶긴 하다. Oh man. Oh man. <웃음> oh <man. 웃음> 크리퍼 했으면 크리퍼 진을 해야지. 그죠? 이건 죽지, 오우 oh <웃음> 아니요. 그럼 55대 직지좀밀리지도 오우 맨 크리퍼 오우 맨 오우 맨웽쾅 오우 오우 오우 오다 찾은 것 같아. 다된것 같아. 뭐하는 거냐고요? 크리퍼 되는 겁니다. 크리퍼 아 그냥 화면을 보여줄까? 그냥 이거 하는걸?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오케이, okay, 끝. 아, 됐다. 이거 아직 테스트인데,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막많는 거고. 근데 아마 이거 데모 파일에선 될걸요? 되나? 오, 된다! <웃음> 그게 뭐였죠? 그, 같이 나오는 거? 이게 뭐였죠? 이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좀 알려줘봐! 뭐, 몰라요? 아씨, 다 모르네. 아는 사람들 좀 봐요, 방송 좀. 아이템이었죠 아까? 아이템 그리고 바인드 마우스 원을 하면은 크리퍼를 실행한다 오 됐다! 이거야 어 잠깐만 왜 계속 쏴! 잠깐만 그만 쏴! 안돼! 그만 쏘세요! 아 그래? 그냥 마이너스 어택만 하면 영수파이터를 만는다고 그냥 꼰끌에다가 마이너스 어택을 하면은 아니잖아뭐야 마이너스 크리퍼를 똑같이 이걸 또 하라고? 어? 어? 됐다.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됐어요. 이거 휘둘리드 만이크리퍼 소리 납니다아하까비사랑야요해요 오케이. 요리퍼가 접근 중입니다. 맨. <웃음> 야, 아무튼 오늘 하 사랑해요. 사랑해요. 도록하요요 일단 여기서랑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크를 할 건데요 사실상 오늘 팀포키려 했는데 어 팀포를 키는 것보다 마크를 빨리 하드코어를 진행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일단 마크를 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 마이크를 사기 위한 <웃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 천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천원이라도 도을 하시면 제가 바로 팀포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당연하죠 돈을 하면은 이제 시, 시켜달라 그러니까 해달라는거 다 해주지 당연히 일단은 오늘은 마크 하드코어 나 하겠습니다 얼공? 아얼공 아니, 아니지 얼공은 말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구독자 20만명 되면은 하겠다고 근데 100만원 줘도 어오 <웃음> 잠깐만 20만 되는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됩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어 뭐야 낙원구 홍복동 마당을 나온 음. 암탉 유럽식 대규모 플랜테이션 하드코어 벨스 대환장 헬파티 호로로로로 힐. <웃음> 아하하하하하 <웃음>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규격에 맞춰서 하하다하나하하하주면되하네요하하하하하안하하하들데하하하하가하하하하네 <웃음> <웃음> <그게>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 <웃음>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n 하하하 히트사운드 좀 듣게 힌복해서 해비 몇판 좀 해봐요 난, 난, 이 아저씨야 <웃음> 5천원 <000원>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그리고 2천원 감사합니다 두개 동시뜨네 에 감자 왕 감자 정말정말 정말 좋아요 팀 팔아가자 이제 5천원도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안하면은 이제 개쌍용 먹죠 제가 <웃음> 해야되죠 안할 수가 없죠 아, 좋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어제 방송, <웃음> 어제 방송에서 팀포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 바람에 팀포를 결국 못했고요. 오늘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사연해가지고 지금만 이러는거 일주일 만 그리고 또 날마다 오는 게기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은 전해방송 없을 거야 오메 oh, oh, 지금이 기회야 지금 갑시다 애들 뭐 싸우라 말다 뭐 생각, 생각 쓰지 말고 오메매에아까이 oh, 이거 원래 스폰 캠핑 해야 되는 건데 아... 거참 오우 매인! 하하하하하핳 자꾸 오토리컬 오! 죄송합니다 공주님 oh. 얼마 안되는 군물이지만 와이만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맞아맞아 맞아. 이만 원 감사합니다. 2만원 주셨으면은 지금 위에 보이시죠 미션이 가능합니다. 미, 미션 같은 거 넣으실 수 있어요. 뭐 그냥 주신다면 뭐 저희가 감사히 받겠지만 아무튼 히트 사운드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경과가 뭘까? 그냥 해비를 할까? 근데 그거 되면 체력 깎기잖아요. Oh <웃음> 와봐. 아 바로 크리어 끄켰을 때. 어메 oh 어, 안돼. 오맨대 진짜 죽었네. 쿠나이 <웃음> 층박멸와뭐와 뭐, 와, 라우라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니 유튜브로 돈을. 참여 안 돼서 유튜브로 대신드립니다. 잠깐만. <웃음> 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유튜브로 돈을 주시면은 저 근데 못 받아요 저참참. <웃음> 아니 라우라님 만원 감사합니다. 관리 못한다고요. 어. 사실 우리가 매니저 뽑은 것 중에 관리 제대로 하는 사람이 밖에 없었어요 근데. 야 이거 진짜 연, 연처 해야되는거 아냐?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오맨 크리퍼 오, 맨. 오, 맨. <웃음> <크리퍼도> 오, <맨. 웃음> 오 아이 비켜봐 니네! 대부분 도움이 안돼요 이것들 킬딸 하고 있는데 오맨 어, 어아 아우야 아우야 아우야, 아우야. 아, 헤드샷. <웃음> 그래, 출혈 빌런 가자. 출혈 빌런 괜찮을 것 같다. 출혈 조합. 아, 포장제 아, 그래. 포장지 아무튼 이게낫다 근데 지금 디펜스가 문제가 생겼는데. 아, 크리 아우, 왜. 다 막았네요. 크리퍼, 크리퍼, 크 소리 <웃음> <저리> 진짜. 무슨 <웃음> 벨이네 어우, 깜짝이야 Thank you my friend. 아, 갑자기야. 뭐야? 왜왜 침대로 갑자기 wow. 와. 1 2 0원 와, 1 2 0원 Hello investors. 이 포여서 보내야겠다. Hello investors o n o l e n e Hello investors, we're done here. We d o n here. Now I know you saw the Titan. But don't worry, I'm here to tell you, good job.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도 돌아온 <웃음> 팀포방송 흐이 <웃음> 나흘 동안 어 뭐야 미천한 노예가 공주님께 공물을 바치옵니다. 적은 금액이라 송구하오 아니! <웃음> 세실리아님 감사합니다. <웃음> 어 잠깐만 저 2만원 어저희 봐봐요 2만원 이상이면은 미션 보낼 수 있는데 쿨돈내지 마시고 2만 원을 미션 하나 보내보세요. 할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t a n you, my friend. 어 뭐야? 천안 제가 공시회니이받아 아니 미션을 주세요. 미션을 그냥 받는 게 내가 미안해서 못 하겠어. 감사합니다. 아안 좋. 아주... <봉> 전퍼인지 니컬라이저 곡괭이로 마크 찍으세요 하하하하하하하 개쎄 짜 개쎄 200이야 데미지 봐 아 어, 뭐야 잠깐만 잠깐 내아아 아, 진짜 이거 갑자기 창 넘어가가지고 창왜 넘어가는데 아 짜증 나네 아니 oh man <웃음> <웃음> nine the... <웃음> n 끝내 아~ 과연 투표 결과는 와추방되었습니다 <웃음> 아~ 티포 실력 좋아. 오음 아~ 이 소리 납작 잖... 오! 음. No! No, no! Oh! Oh! 야, oh! yeah, 이 피! e are y k a y 스 n i c e job, e moment! Thank you, my f Oh, m <웃음> <웃음> 아, 레너님, 감사합니다. 아직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죽여버리네. 어, 뭐야. 아니, 죽요야 순간에! 아, 정말! <웃음> 이런 죽요야 순간에!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진짜. 그래서 수금은 다 마셔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여러분들이 골라요. 그니까, 이거 꺼두면은, 돈에 들어오든 말든, 5천원 주든 말든, 난 자살 안 하는 거고, 이거 켜두면은, 5천원 들어오면 자살을 해야 돼. 어쨌든, 나는 수금 다 끝났지만, 그걸 정하라는 거예요. <웃음> 벌칙 키라고? <웃음> 진짜 너무들 하네. 와. 야, 어떻게 저거 한 마리를 못 참냐. <웃음> 아, 진짜 에바야. 지바, 에바야. 에바야, 진짜. 오, 안 돼, 안 돼, 안 돼, 파이로, 안 돼, 파이로, 안 돼, 음, 안 돼. 자, 됐어. 솔도뭐 해? 오케이 나이스 아니 스파이잖아. 누가 봐도 방어 안 돼. 아무도 왜? 왜? 카트에 없어. 스파이가 이렇게 빼개 타면 끝나는데? 뭐 하는데? 막아 여기 뭐야? 야 우리도 카트 카트 붙으면 사살좀 줘라. 아안 막아. 나 그렇게 뭐 안넣어 봐봐. 이렇게 주면. 자, 어 뭐야? 그냥 풀 돈을 하겠습니다. <웃음> 아, 풀 돈을 라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참 해도 돼요. 참하시지. 아니, 왜 이렇게 우리 내 덴디지도 왜 이렇게 다 착해?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아, 진짜 착하신 분들만 정말 착하시네요. 볼게요.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저. 금방진거 저거 여기서 여기서 망칠 수 없다 야 여기 동굴 여기 내가 탐험 안한 지역이 있네? 게다가 내가 여기 탐험 안했어 또 아직까지도 탐험을 안한 동굴이 있어 아, 뭐야. 막안 나오고 있었잖아? 아씨, 미안. 미안해요, 여러분들. 막안 나오고 있었네요. <웃음> 미안해요. 이거 내 잘못이야. 굳이 돈으로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미안해지잖아. <웃음> 아, 뭐, 화면 천 원. <웃음> 아, 개웃기네. <웃음> 이제 여기다가 천원 해놓고 화면 보기. 이제 500원. 500원. 다운드 천원 <웃음> 화면 키기 <켜기. 웃음> 진짜 개 너무한다 이거 진짜 <웃음> 여기 어떤 시대냐고요 몰라요 저도 그냥 랜덤인데 이렇게 이런 데가 잡혔어요 지금 태어나자마자 바로 마을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저쪽은 서원이고 뒤쪽은 서원이에요 그리고 앞쪽은 바다야 따뜻한 바다 그리고 약이랑 돼지랑 소다 있어요. 상인도 와. <웃음> 아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 뭐야? 천오백 원 방제 바꾸기. 방제 뭐로 바꿀까요? 크리퍼가 두려운 방송? 오케이 그러면은 크리퍼가 무서운 방송 하겠습니다. <웃음> 건물만 있는 마을이야 유령 마을. 개 무서운 마을이죠? 무시무시하다. 돈 맞춤 보더니. 가격표까지 적어 놓고 거의 완는 남캠방이네. <웃음> <웃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웃음> 2천, 아, 2천 원돈네거 <웃음> 2천 원돈대왜보할 거야. 미왜보내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돈을 보다 죽었네. 어할수 있겠다. 2 0원 감사합니다. 오지 응? 말자 돈을 마. 손을 잊지 마. 어제만. 손을 1지 마. 제발. 이따 이거 있자 손을 1지 마. 손을 잊지 마. 이따 이거 2,000원. 스야 손을 잊지 마라. 잊지 마. 오지 마. 낭 미스 아니야 보지마 베스야 읽지마 저거 유혹이야 결국 읽지마 으악! 아 잊잖아 아, 낭낭이낭낭낭 <웃음> 아니 이잖아낭낭이 감사합니다 <웃음> <난, 난, 웃음> 아저씨야 아 그리고 2천원 감사합니다 되게 시네 I a Heavy Weapon c h n And s s With a p o s t r o 니천원 사야지 달라 감사합니다 아니 저 이름, 이름이 뭐야 저거 어떻게 물어보 모르겠어 아. <웃음> 아니 2천원 2천원 편안. 감사합니다 랑. 낭비, 루, 삼, 루, 아 지금 가리 이거 좀 가리자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저분 <웃음> 이 사람 또 누구? 낭, 낭나이어 플라이 포 낭, 비 낭, 낭 낭비, 낭비, 낭비, 낭비, 낭비, 낭비, 낭비, 낭비, 낭비, 낭비, 낭비, 낭비, 낭, 낭, 낭, 낭, 감 Here, that's what you will. 낭, 낭, 이. that's what you will. 이 낭, 낭, 이. 아, <웃음> 이자 저분, 저분 유튜브 가글 잘 뽑네, 저분. <웃음> 진짜 아까, <웃음> 진짜, 진짜, 내가 돈의 방송 시작 때부터 <웃음> 계속. <웃음> 계속해 주셨어 지금 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 아니 아, 님들 팅 어떤지 알아요 지금? 아무도 팅을안 치고 지금. 아니, 지금 지금 이 상황이야 지금 어떻게 된거야 반스, 반스, 반스, 반스. 꼬라지. That's what you're w o r t 이달러, 바깥으로, 이달러. 아, 이달러, 감사합니다. That's what y o u 말 e 해 o 하시죠 아, 지금 저분이 합동을 보내주시면서 막카... 지금 마카팀파라고 지금 지는 가보지막 타이라이트. 하스팅 패스팅, 스팅 패스팅, 하트 팅 패스팅, 패스하패분팅 패스팅, 패스팅, 패스팅, 패스팅, 패스팅, 패스스